오늘은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으나 이후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힘들어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의 사주기입니다. 사회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기 위해 나선 고 김관홍 잠수사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.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위, 막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로, 대구에 파견됐던 의료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라 논란도 있었던 바입니다. 21대 국회에서는 각종 재난과 참사의 현장에서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